국가에서는 노동조합이 어 그들의 그 공평한 임금을 받기 위해서 그 고용주와 임금과 그걸 협상을 하면서 조합원 대신하는 중개인 역할을 했다. 어그 노조 조합의 옆에 인는제족이 두고 조합은 어, 노동자에게 유일한 헌신적인 음, 소리였다. 어, 현색 트렌드는 그러나 어, 노동조합의 그 사회 정치적인 힘이 채퇴하고 있다고 보여준다. 전됐네요그 어, 것들의 회원 경제적 정치적인 힘 그리고 협상력이 주유행에서 채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. 그 제조업 문에서의채택는 어, 개발도상국에서 낮은 낮은 상품, 그러니까 낮은 가의 상품의 수입으로 인수하고 그리고 싼 이주노동자가 유입하고, 어저 낮은 임금으로 임금이 낮은 걸 향한. 어, 그 노동조합에 가입한 그 회원들을 대체한 로봇, 그리고 음, 노동조합에 가입한 그 부분에서 노동조합이 가입하지 않은 부분으로 일자리 정리했다. 더 나아가 세계적인 장제는 노동자에게 그 인근과 수정을 세계 최저 수정 바뀌어 요구한다. 네, 그쵸. 그래, 내용이 바뀌지 않고 계속 마이너스니까, 응, moreover, 쓰러졌습니다.